게린 오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지며 아버,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또 이소할 두두다 오늘 오지에게 이용할 양귀을 드리고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잉도 않 거. 똑같이, 우리제를 연결해 주시고, 우리제 시험해 주시 하지 마시고, 아기를 구하도다. 다다와 공대와 영극이 영원히 아빠 짓기 것듭니다